쇼, 음... 새끼로 셰도우즈 다이드와이스 외팔의 그림자 두번 죽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, 벚꽃나무 밑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<웃음> 오늘도 여러분들께, 할게요. 보여드리도록, 세키로. 일단은, 뭐, 뭐한 거야? 어, <웃음> 나, 잠깐만, 키를 까먹었어. 뭐 하신거죠 개구님어어어석이 <웃음> 뭐야 노이서 나타났어 어 뭐야 <웃음> 오 그리고 오늘 플레이는 좀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아. 다잡아야겠어. 어떻게 다잡느냐? 전 닌자란 말입니다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. 난 무사가 아니야. <웃음> 난 닌자야. 닌자이기 때문에 어 아주 얍삽하게 비겁하게 어 카카시 녀석처럼 약한 녀석부터 보시고, 아, 어, 이 자꾸 뭐 카운터라는 거임. <웃음> 자, 아주 큰일이 났죠. 이러면은... 도망가, 어, 죽을 필요 없어. 죽을 필요 없어. 불쌍히, 아까 그 앞에 있는데 뭐 하러? <웃음> 어차피 죽을 거면은 어차피 실수하다.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, 입상을 가는거야 그냥 난 닌자야? 극한의 그 컨셉중이 되어야돼 이거는 애들이 다시 생기잖아요? 생기도 상관이 없어 왜? 오늘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 아 보고왔는데 여기서 얻는거네 안 올라가죠. 아. 아. 가 잘못됐어. 어. 자, 잘못됐다. 이거는 도망 치면 돼. <웃음> 어이. 어이. 저거부터. 저놈부터 잡아야겠어. 어이. 어. 아. 잠깐만 <웃음> 어! 살려줘! 잠깐만 이거 이상해 어, 도가죽라하하빠 어,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봐봐 시.